관찰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다람쥐 영어로는 스 e l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다람쥐 영어로는 스 e 러 나는 아주 작은 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 나무를 매우 잘 타고 아주 재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지 다람쥐는 정말 귀엽게 생겼어 자그마한 덩치로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구나 맞아 다람쥐는 작은 덩치 덕분에 나무 위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나는 깡충깡충 나무 위를 뛰어다니는 다람쥐야 깡충깡충 다람쥐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람쥐는 견과류나 나무 열매를 주식으로 먹어 잡식성 동물이라 곤충이나 도마뱀을 먹을 때도 있단다 나는 먹이들을 이밤 볼주머니에 저장할 수 있어 나는 깡총깡총 다람쥐 스쿨러 다람쥐 볼이 빵빵해 다람쥐는 입안에 볼주머니가 있어서 입안에 먹이를 저장할 수 있어 볼주머니에 땅콩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대 몸집은 자그마한데 입에 땅콩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다람쥐들은 왜 먹이를 바로 먹지 않고 입안에 먹이를 모아둘까? 나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야.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 구멍이나 땅굴에 미리 둥지를 만들어놔. 그리고 둥지 안에 겨울을 날수 있게 먹이들을 모아둔단다. 이러한 습성에서 나온 저축 본능이어서. 먹이를 바로 먹지 않고 가져가서 둥지에 모아두는 거란다. 다람쥐는 땅굴에서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구나. 신기하다. 나는 깡총깡총 다람쥐, 스쿨러 다는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대다수가 자연과 비슷한 갈색 털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는 다람쥐도 있어 무늬도 색깔도 정말 다양하지? 다람쥐야 안녕 모두들 안녕 다들 안녕 오늘은 다람쥐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네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오늘은 다람쥐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람쥐는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귀여웠어. 다람쥐는 영어로 스크롤, 알파벳 S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